타킹으로도 못 숨기는 종아리 알 말끔이 없애는 일에 3회 3 마사지 온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평소에는 봐줄만한데 높은 구두만 신으면 보기 싫게 툭 튀어나오는 종아리 알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종아리 알을 숨기기 위해 낮은 구두만 신는 것은 또 아쉽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최근 온스타일 마이보디가드에서는 종아리 알을 없앨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방법을 소개했다. 영상 속 전문가가 소개한 마사지법에 따르면 이래. 3의 3 법칙만 기억하면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쉽게 종아리 알을 제거할 수 있다. 아래 소개하는 마사지법을 따라하며 보기 싫게 튀어나온 종아리 알로부터 탈출해보자. 1의 법칙. 온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한쪽 다리를 반대편 다리 위에 올린 뒤 엄지를 이용해 일직선으로 쓸어내려준다. 이는 체내 노폐물 순환을 도와준다. 3의 법칙. 온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아킬레스건에서 3cm 위를 엄지로 지그시 눌러준다. 뭉친 창단지 근육을 풀어줘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 3의 법칙 온스타일 마이 보디가드 무릎뼈가 튀어나온 곳 3마디 아래를 엄지로 지압한다. 잡열한자 스키니진 핏 만드는 추가 꿀팁 서련의 스키니진 핏이 부러운 당신을 위해 추가 지점을 알려준다. 차렷 자세에서 맞닿는 허벅지의 양쪽 끝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준다. 아래 영상을 통해 더욱 자세한 지 방법을 숙지해보자.